제 우도 여행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오늘 일정을 우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전기차를 대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전기차를 대여했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일정 내내 대여를 했는데 우도에 그 차를 가져갈 수는 없더라고요 우도에 차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우도에 이제 숙박을 예약한 여행객이거나 교통약자, 임산부나 노약자이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우도에 도착을 하자마자 전기차를 빌렸는데 그 전기차가 그런 일반 상용차가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장난감까지 되게 귀엽게 생긴 차가 있어요. 1인용부터 2인용, 3인용, 장인용까지 있는데 그 차를 빌렸어요. 근데 제가 그 빌릴 때 빌리고 나서 확인한 점이 있는데 여기 여기 그 업체에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본 차량은 자손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주도에서 렌트하는 차량은 보통 저희가 풀 커버리지로 많이 하잖아요 자차보험까지 포함해서 근데 요거는 전혀 보험으로 포함이 안 되는 차량이고요 운전이 생각보다 어, 능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일단 차량 자체가 되게 장난감 같아요. 너무 작아서 바람 같은 거에 흔들리는 게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이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. 코너 같은 거돌때 그런 경우도 많고 여기 핸들 조작이 저 같은 경우에 는 저는 이제 핸들 조작이 미숙해서 이 스크래치 사고가 났는데 핸들이 저... 굉장히 뻑뻑하고 제 맘대로 안되더라고요. 저 친구가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햇들이 자꾸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더니 막 저는 왼쪽으로 꺾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그리 오른쪽에 살짝 박는 사고를 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렌트업체에서 렌트업체, 렌트카 업체에서 견적서를 이렇게 받았고 제가 오늘 파손시킨 상품의 가격이 나와있고 요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제가 다 부담을 해서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론 이거는 제 잘못이니까 제 부주의로 인해서 스크래치 안보니까 제가 내는 게 당연하고 물론 여기 명백하게 쓰여 있듯이 모든 사고 시발 책임은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. 전 임차인이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줬죠. 하지만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어 저는 임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보험이 되는 다른 진짜 차량을 빌렸거나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전 우도에서 이용하는 전기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커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임차인이다 몽땅 지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더붙여 말씀드립니다. 제가 낸이 스크래치 사고에 대해서 그 대여점 직원분들은 굉장히 젠틀하게 처리해 주셨고요. 저도 젠틀하게 젠틀하게 사고 처리 임했고 뭐 가게일을 제가 뭐 탓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보면안 된다는 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렌탈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진짜 안녕.